안녕하십니까. 스피드 엑셀입니다. 오늘 빠른 실행도구 모음의 그네 번째 시간으로 좀 간단하게 빠른 실행도구 모음 메뉴 줄 안에서 그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그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맨 나중에 집어 넣은 게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내가 왼쪽으로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엑셀에서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관련된 것들을 할수 있는 세부 옵션 창이 뜹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 옵션 전체 옵션 창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엑셀 모든 옵션을 이 안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데, 리본 메뉴, 리본 사용자, 뭐 빠른 실행도구 모음 사용자. 이렇게 엑셀 옵션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른 실행도구 모음 줄에서 빠른 실행도구 모음 관련된 사용자 지정, 이거를 눌렀기 때문에 엑셀 옵션 전체 메뉴 중에서 이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관련된 그 화면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잘 보시면 이쪽 왼쪽에 실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죠. 저장, 실행, 취소, 퍼센트, 굵은 테두리까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쪽에 이 화면에 있습니다. 이 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저장, 실행, 취소,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지금 실제 빠른 실행 도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것 등가가 되고 이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를 선택할 때 화살표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위로 가기를 누르면 위로 옮겨지죠. 실제로 빠른 실행 도 모음 창 안에서는 그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다시 이렇게 내리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세 개를 하나씩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확인,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 있는 아이콘들은 그 위치를 좌우로, 왼쪽,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알아두면 언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